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부터 아, 지금부터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영알못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어, 영상 제작 혹은 영상 광고 영상 편집 음,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구요 예 그런 영상을 어, 한 번도 제작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영상을 편집하거나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만져본 적이 없는 혹은 어, 만질 줄 아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자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오늘 수업은 총 6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제가 앞서서 리허설 수업을 4시간 동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 오늘 이와 같은 강의가 개설이 됐는데요. 사실 4시간 동안 이 이론에 관한 내용들과 그리고 실습들을 전부 한꺼번에 압축해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나마 여러분들하고 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어,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최대한 실습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영상 제작을 어, 강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요 어 그리고 저는 뭐 현재는 어, 출판사 도서출판 윤들닷컴 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지내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교육 콘텐츠 연구소 소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판사를 하면서 주로 제가 집필을 하고 직접 이 출판까지 어, 모든 과정의 프로세스를 제가 다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로 우리나라의 국가공인 어, 디자인 자격증 계열들의 수험서만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집필한 것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어 그리고 뭐 필기 실기 이렇게. 한 7년 8년 전부터 첫 지필을 시작해서 을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책을 냈는데 이제 뭐더 이상 디자인에 관련된 수험서는 더 이상 없어서 뭐더 이상 지필은 하지 있지 않고 그 외에 기술서적 등을 지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제 개인 1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전에 일반 회사 IT 기업을 다녔을 때는 뭐 이런 일들을 예, 제주도에서 제가 한 8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주도에서 이런 일들을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디자인을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이제 전공을 했고요 석사의 뭐 디자인학 석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문분야는 웹이나 앱, 뭐 UI 뭐 디자인 계통들 컨설팅, 퍼스널 브랜딩, 출판 쪽 인큐베이터, 뭐 국제까지 R&D 디 같은 것들 하고요. 뭐 지금은 강연 강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꽤 오랫동안 저는 강단에서 이런 IT 기술과 어 기술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했었는데, 어 사실 이론보다는 저는 실습 위주의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훈련원 같은 데서 뭐 하루에 한8 시간짜리 6 개월 과정 뭐구 개월 과정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뭐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한 그런 수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했었고 뭐 학교 강단에서 예 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특강하고 비슷하게 한 시간 동안 이 영상 제작이라는 것들을 예, 가르치기 위해서 이때까지 제가 해왔던 강의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해서 어 실제로 필요한 액기스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고 따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 물론 제가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해야지 예잘 하는 거겠죠. 자이 정도하고 제 소개를 마치고요. 자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뭐라로 모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어 타이틀 제목이 영알못이었잖아요 그죠 예, 영상 광고 제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실습 수업이니까 어도비사의 프리미어라는 영상 편집 툴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 아웃풋을 시킬 거예요 예, 그런 영상 광고의 제작 실무를 한번 배워보겠다고 모였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요. 총 다섯 단계로 나뉘어질 건데 어, 일단은 뭐 영상 컨텐츠 제작의 이해, 뭐 영상 제작의 개론 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유통을 하느냐. 뭐 유튜브 말고도 플랫폼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뭐, 여러분들이 다 PC를 이제 준비를 해서 실습해 오시겠지만, 예, 개인이, 개인 PC, 노트북이나 PC를 가지고 아주 전통적인, 어, non-linear, 비선형 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영상 편집을 이제 할 거고요. 3단계부터 실제로 이, 이제 실습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4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제가 뭐 준비가 안돼 있는 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소스를 가지고 실습을 하실 거고, 어, 그리고 뭐, 있으신 분들은 뭐, 자기 영상 소스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때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봐드리면서, 어, 1대1 과외처럼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5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어떻게 예, 플랫폼으로 확산을 하느냐, 뭐,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며 또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들을 어떻게 어, SNS 플랫폼으로 또 연동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시간이 되면 실습까지 할 거고요. 어, 6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 6시간 수업이 모자라서, 어, 이렇게 이론 강의는 따로 빼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진짜 하루 만에 되는지는, 어,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돼요. 물론 저 혼자 여러분들 반응 살피지 않고, 다다다다다다 설명을 하면 하루 만에 되긴 하는데, 사실, 어, 수업 때 들으면요. 왠지 집에 가면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어 같이 모여 있을 때 영상 제작의 프로세스를 한번 전부 다 타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끔 아주 기초적인 결과물이라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일단은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드는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요 했던거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해보시라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혼자서 이제 집에서 해야 돼요 자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제가 언제까지 케어를 해줄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오늘은 정말 보통 학원 같은데 가면요 한 달이나 두달 정도 짜리의 수업을 오늘 한시 아섯시간에 압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제도 제법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 온라인 쪽에서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어,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어, 정말 액기스는 다 배워간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우리가 좀더 많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영화감독 수준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정도까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교재 제가 뭐 따로 프리미어 책을 쓴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뭐제 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유튜브 관련해서 책을 써기는 썼어요 근데 뭐 그거 필요 없고요 사실 여러분들 할 필요 없고 어, 프로그램을 깔으시면 매뉴얼이 있거든요 F1키 누르면 매뉴얼이 나오는데 그건 매뉴얼을 보시든 아니면 서점에 가가지고 프리미어 책 아무거나 한권 그냥 새 걸로 사든 중고로 사든 하나 사시면 돼요 가지고 있다가 목차에 보면 쭉 목차가 있잖아요 그 목차를 뒤적뒤적 하시면서 모르는 부분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한권 없이 공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계속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만질 거다 내가 영상 제작을 계속 할 거다 그러면 약간 두툼한 바이블 식의 책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런 거 하나 있으시면 이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은 제가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하자 말자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수업 중에서는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되죠. 오늘 수업 뭐, 실, 오프라인 실, 어, 실습 수업에서 뭐 모르겠다, 아니면 뭐딴 생각하다 못 들었다,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손들고 질문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자고 연애하는 사이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그때그때 그때 질문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에 했던 내용들을 까먹었거나 아니면 뭐 영상 제작이나 편집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으면 단톡방을 제가 개설을 할 거니까 거기에다가 막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때그때 그때 바로 답변을 드릴 거예요자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요 어 영상을 뭐 내가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만들겠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어 정말 그때그때 그때 트렌디하게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요새 빵 터졌다 비슷하게 뭐 우리가 이제 패러디 안나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평소 때 많이 보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많이 볼수 있는 레퍼런스가 비메오 닷컴 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튜브에 많아요 유튜브는 정말 이상한 것들 많잖아요 그죠 재밌는 것들도 많고 웃긴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키워드만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틈틈이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틈틈이 본것 중에서 뭐 좋아요 눌러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작할 때 따라서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메오는 어,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브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할 때 어떤 미적인 영감을 받으실 때는 비메오를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설명대로 이런 두 플랫폼이 있는데 이두 플랫폼에 어, 만든 결과물을 그냥 올려놓고 올려놓고 어, 퍼트리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보고 따라 하는 용도로도 쓸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웃음>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들은요. 어, f1 키를 누르면 매뉴얼이 나옵니다. 뭐 어도비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나서 f1 키를 누르면 어도비 한글 사이트가 가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보면 학습지원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초보자 안내서 부터 시작해서 동영상 매뉴얼 자습서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리고 키워드 쳐서 검색해 보는 기능도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한글만 한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틈틈이 공부하시면 사실 책안 사봐도 됩니다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프리미어 동영상 강좌 이런 키워드 검색해보시면 유튜브에도 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인프스 같은 사이트에도 유료 무료 강좌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보셔도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있으니까 그 강좌들을 틈틈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강좌를 보실 때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그냥 매뉴얼식으로 설명하는 강좌 말고 어뭘 하기 라고 딱 이렇게 타이틀이 박혀 있는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뭐 스톱모션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강의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강의에서 이제 다루는 부분들은요 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론을 이제 조금 할거고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뭐 이런 제 잔소리가 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 유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이론이니까 조금씩만 할거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수정을 안했는데 사실 4시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6시간 수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로 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따라 할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결과물 렌더링하는 단계까지 다 따라 하실 거고 그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봐 드려 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렌더링이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시간 이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특수 편집 재밌는 기능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밌는 기능들은요 제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만 어,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 조금 할 건데 4 5번을 예, 실습 수업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거예요 강의에서 못 다루는 부분, 미리 못 받고 넘어가지만 어, 아주 뭐 멋들어진, 이쁜, 엄청난 이런 거 수업 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만드는 결과물, 영상 컨텐츠가 영화를 만드는 거,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거 이게 아니고요 SNS를 통해서 퍼트릴 수 있는, 바이럴 할수 있는 그런 영상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아주 짧은 것들 그래서 아주 뭐 촬영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뭐영화관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10만뷰 찍고 월수 10억 어떻게 봅니까? 예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었는지뭐 사실 노하우는 있죠 그런데 대한 거 꾸준히만 하면 돼요 꾸준히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요즘 뭐가 빵 뜬다 다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떴다 따라하고 뭐가 떴다 따라하고 그럼 트렌드가 보이잖아요 그 트렌드를 보고 계속 카피하면서 따라하면 여러분들 영상도 이제 곁다리 식으로 계속 이제 1순위를 따라가는 거죠. 1위를 따라가는 접법을 쓰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업이. 자, 이것도 수업 때안할 거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를 완전 마스터하기는 사실 6시간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6시간 곱하기 한 10쯤, 60시간쯤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프리미어는 어느 정도 쓸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어가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되게 간단한 개념만 아시면 간단한 프로그램이라서 어 수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마스터는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특수 효과 개통으로는 사실 프리미어가 아닌 어 어도비사의 애프터이펙트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수효과 쪽으로는 예, 다루기 힘들고요. 그리고 풀 3D 영상 같은 경우는 뭐 3D 맥스나 마야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것도 우리 강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야의 영상이라서 이것도 수업 때는 당연히 안 하고요. 그리고 360도 뭐 VR 이거는 기계만 있으면 돼요. VR 촬영하는 캡만 있으면 되고 드론도 그냥 날려서 찍으면 되니까 뭐, 이런 것들 영상 제작 기법은 또 그런 거에 맞는 수업에 가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은 크게 의미 없죠. 자, 다루는 부분과 못다룬 부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비로소 이론편에 들어가시는데, 저는 일부러 이 PPT의 장표에 어, 많은 그림들이나 케이스를 집어넣지 않고요. 수업 때는 그때그때 그때 웹사이트를 열어가면서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냥 한 문장으로 할수 있는. 자, 첫 번째. 영상 편집의 분류. 자, 영상, 영상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요, 캠코더 혹은 스마트폰 이런 영상 촬영 장비 가지고 촬영한 동영상 소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을 한 거예요. 그거를 편집을 하는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 살리고 A 영상, B 영상 두개 합치고 뭐 이런 것들을 편집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면에다가 그래픽적인 요소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직접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회전하고 크게 했다 작게 했다 그런 것들은 모션 그래픽 이라는데 요거는 프리미어 에서 가능하지만 뭐 제일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애프터 이펙트 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한다 또 하나는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만든다 두가지로 나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영상 공부를 다 하셨어요 어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 말이 뭐냐면 많이 보고 본걸 따라 해보자 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뭐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다들 뭐 이제 20대 없으신 것 같은데 뭐 뉴스 드라마 뮤직비디오 영화 야구동 영상 정말 야구동 영상 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 스포츠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야동이 아닙니다. 자, 여기다가 요즘 굉장히 많이 있는 병맛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본 것들을 떠올려, 떠올려서 편집을 할때 떠올려서 어,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써먹는다라는 말은 적용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촬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이미 공부는 끝났습니다. 만드는 단계만 남았어요. 안해봐서 그렇지. 만들면 할수 있습니다. 자 같은 말이죠. 제작하려는 영상을 벤치마킹 하자. 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뭔가 어, SNS로 바이럴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근데 기발하고 뭐 완전 끝내주는 거 만들고 싶어요. 그런 거는 아무도 못 만들어요. 뭔가 이때까지 괜찮았던 것들을 쭉 계속 모아놨다가 보아 놨다가 그걸 합쳐서 좋은 장점들만 살려서 짜지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비메오 아까 설명드렸죠. 유튜브 이런 것들 많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만들어 봐야 돼요. 자 어느 순간 프리미어 다 배웠다고 뚝딱해서 엄청난 거못 만듭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 뭐 부끄러우시면 그냥 아무거나 촬영해도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사람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촬영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촬영하시고요. 그렇다고 절대로 도착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촬영한 소스를 그냥 플레이 시켜서 구경하지 마시고요. 프리미어 열어서 편집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된 결과물 만들어서 재생해 보는 거죠. 자, 스마트폰, 프리미어, 그리고 유튜브 이 단계를 한 두어 번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해결해줘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PPT도 슬라이드 쇼잖아요. 아니면 카드 뉴스 같은 스타일.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그죠? 여러분들 회사나 이런데도 카드 뉴스 이런 거 만들 거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 소스를 이어붙이고 배경음악 깔고, 나레이션 깔고, 장면 전환 효과 좀 주자. 그래도 영상물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어... 수업 때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카드 뉴스 가지고 그냥 연결 연결만 연결 시켜서 그냥 영상물 하나 딱 만들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훌륭한 CF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자막 요즘 자막을 굉장히 잘 쓰죠 왜냐하면 어... 폰으로 갑자기 이렇게 귀에 이어폰도 끼지 끼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가 있는 영상물을 사람들이 잘안 들으려고 해요 그죠? 깜짝깜짝 놀라니까 그래서 자막을 화면에 많이 넣어주는데 이 자막을 프리미어에서 직접 적절히 넣어도 되고 아니면 자막만 전문적으로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수업 때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만 잘 해도 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멋진 영상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뭐 제보다 저보다 더 SNS 쪽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카드뉴스 이런 거뭐 한물갔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 가장 뭐 도달이 잘 되는 게 영상이다. 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포맷이 별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뭔가 재미를 주고 바이럴 할수 있는 것들이 텍스트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컨텐츠의 그 순위 뭐, 만들 때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거다 떠나서, 뭐, 그 순서대로 놓고 보자면, 텍스트, 이미지 제작, 그 다음에 뭐, 카드 뉴스, 그 다음에 뭐, 동영상, 이런 순으로 뭐, 난이도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난이도가 어려운 게 좋은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적절한 주제를 가진 컨텐츠를 어떤 껍데기를 씌워서 만들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그렇게 해오다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으니까, 이제는 영상까지 간다. 뭐 나중에는 뭐 3d 까지 나오고 난리 날거예요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제 동영상이 대세다 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배워 놓자는 거죠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자 그리고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 최적화 저는 가성비 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까놓고 얘기해서 컴퓨터는 최신 사양이면 됩니다 돈 많이 들여서 좋은 컴퓨터 사면 편집 제일 잘할수 있는데요 그냥 있는 거 쓰세요 있는 거 써도 잘 돌아갑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촬영 장비는 새로 살 필요 없고요 그냥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촬영 다 되거든요 그냥 그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뭐 굴러다니는 똑딱이 카메라 같은 거 있다 영상 촬영만 할수 있으면 다 보조적인 장비로 활용할 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뭐 집에 어, 미리 사놓고 묵혀놓고 안쓰시는 dslr 도 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거 쓰셔도 돼요 그래서 다 그냥 있는거 쓰자 그리고 나중에 좀 전문적으로 할것 같으면 예,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은요 여러가지로 만들 수 있죠 스마트폰 음, 액션 캠도 되고요 고프로 같은거 그리고 드론에도 캠 달려 있잖아요 그런거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dslr 카메라 써도 되고 뭐 전문적인 캠코더 써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화면을 컴퓨터로 녹화하는 것처럼 스크린 녹화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영상 소스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 상에는 굉장히 많은 무료 제공 소스가 있습니다 자 구글링 하셔서 무료 뭐뭐 뭐뭐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사이트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소스들이 많이 있는 곳들 예, 참조 영상이 아니라 다운받아서 써먹을 수 있는 영상이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물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저는 유료를 쓰고 있어서 유료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냥 촬영하고 편집하면 좀 밋밋하고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수효과를 조금 수업시간에 보여드릴 건데요. 어, 여러분들 블루스크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일기예보 할때 뒤에 뺑 날려버리고 빽에다가 뭐 지도 깔고 앞에 아나운서서 있고 그런 거할때 배경을 지우는 방법. 블루스크린도 이거 전문적인 거 사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시장가 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으 주문해서 그냥 파란 천 있어요. 파란 천한 두어 장 두껍게 깔아 가지고 그냥 벽에다 붙이면 됩니다. 아니면 뭐 파란색 전지 같은 거 뒤에다가 쫙 붙이면 나중에 프리미어에서 굉장히 쉽게 뿅 하고 빠지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재밌는 영상 소스를 만들어 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만 투자하시면 가니 스튜디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데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한 10만원대 정도 되는 스튜디오 뭐 보통 이런 것들은 어 집에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냥 뭐 지속광 나오는 조명 한 두억에다가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 깔고 하는 것도 한 10만원 내면 다할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도 어떤 뭔가를 어, 설명하거나 조작하거나 만들거나 실습하는뭐 제품 소개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가니 스튜디오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건 제가 장난 삼아 좀 그림을 넣어 놨는데요. 사실 영상을 요즘 많이 만들잖아요. 유튜브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근데 사실 유튜브가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요. <웃음> 영상 장비 파는 이 영상 장비가 좀 비싸게 받거든요. 이런거 파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더라고요뭐 그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자 영상 컨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은 여러분 다 아시는 유튜브 있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저장용으로 쓸거예요 저장용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던 영상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준다 그러면 이 영상물이 뭐 1, 2메가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백메가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이메일로 전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링크만 톡 주면 되죠. 자, 여기 가서 봐! 하고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주소도 굉장히 길게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단축 주소를 쓰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뭐 QR코드 같은 거도 뭐 만드는 거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비메오 같은 경우 자, 이 비메오는 음, 저도 비메오를 쓰는데요 어, 두개 차이가 뭐냐면 비메오는 굉장히 보안이 강력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물론 내가 비공개를 만들고 공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비메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만 플레이 되는 영, 그 영상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 사이트 같은 거를 하실 때 비메오를 하시면 어, 영상을 퍼갈 수가 없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다운로드 같은 게 있어서 영상 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다운받아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비메오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이제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사용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돈 받고 어떤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거 만들 때. 그리고 뭐 어차피 컨텐츠가 하나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리고 비메오에 올리고 그리고 네이버 TV, 카카오 TV 같은 거에도 넣을 수 있는데 이두 가지가 뭐죠? 예. 네. 둘다 검색 엔진이잖아요. 검색, 그죠? 검색 플랫폼이니까 자기들이 하는 서비스에 우리가 컨텐츠를 넣어주면 자기들이 홍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도로 이거 쓰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 만들어놨던 컨텐츠 그냥 한 개만 올리고 묵혀두기 아까우니까 여기저기 전부 다 올리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걸려서 플레이 될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 페이스북에서도 동영상 기원... 지원이 굉장히 강력해져서 페이스북도 동영상을 많이 사람들이 업로드를 하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도 되잖아요. 이거죠. 그리고 죠그 인스타 같은 경우도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둘다 시간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거 가지고 뭐 한두 시간짜리 영상 편집해서 올릴 건 아니니까 보통 길어봤자 15초 이내, 그러니까 CF 길이잖아요. 15초 이내 영상들을 올릴 거니까 이런 SNS도 요즘 많이 쓸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족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 1996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게이츠가 콘텐츠가 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라든지 아니면 뭐그 그 영상을 유료로 볼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넷플릭스라는 게빵 나타나 가지고 그런 시장을다 먹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그 비, BJ들이 활동하는 아프리카가 뭐 대세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요즘 사고쳤잖아요. 어, 사고친 건 아니고, 사실 그건 어떤 흘러가는 시대라고 저는 보는데, 이 플랫폼에 컨텐츠를 공급을 누군가나 했겠죠. 얘네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공구, 공급자가 얘네들 싫다고 빠져나가 버리면 얘네들은 껍데기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대도서관 이런 사람들 빠져나와서 유튜브로 다 옮겨 버렸잖아요 아프리카 이제 시들시들 해져 가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에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던 디즈니가 디즈니는 만화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영화 판권도 엄청나게 많고요 캐릭터 판권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판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다 뺄거야 하면 넷플릭스가 한반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요즘은 넷플릭스도 얘가 유통이긴 하지만 자체 제작하는 오리지널 버전을 많이 만들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예, 옥자입니다 옥자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버전 영상물이죠 자, 플랫폼이 왕이 아니란 겁니다, 이제. 플랫폼에 컨텐츠를 공급하는 미디어 제작회사, 아니면 1인 미디어 회사가 왕이라는 거죠. 자, 플랫폼을 한번 구조, 자, 또 다른 얘기 한번 더 해보면요. 유튜브나 비메오나 네이버 TV나 카코 TV는 그냥 플랫폼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플랫폼. 컨텐츠를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그런 용도의 공간이고요. 그 중에는 뭐 유튜브가 대장이죠, 대장. 나머지들은 그냥 곁다리들이고. 또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전통적인 SNS 매체도 지금 영상을 굉장히 많이 끌어안고 있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1분 정도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한 30억의 인구가 동영상 시청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저기 밑에 작은 글자로 보면요 모바일로 동영상을 보는 이용자가 65%나 되고요 전년 대비 175% 늘었고 뉴스피드에 보이는 동영상 수가 3.6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얘네들이 이런 결과물을 페이스북에서 공개를 하는 이유는요 자 지금 동영상이 대세로 되고 있으니까 니네들 빨리 들러붙어 뭐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영상 플랫폼 혹은 영상의 그 포맷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려는 사람이건 다 우리 페이스북이 이제 미디어를 동영상을 지원하니 우리한테 다 붙어 이런 얘기죠 결국은 뭐냐 페이스북하고 저는 유튜브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tv 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tv 가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볼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의 개념으로도 볼수는 있겠지만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사용자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광고로 바라보고 있어요. 광고를 소진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 시장에서 누가 이길 건가 그게 굉장히 지금 저도 궁금하고 있습니다. 계속 궁금하고 있는 중인데 뭐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궁금해 봤자 누가 이기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만든 컨텐츠를 어뭐 1, 2, 3 순위 정도까지는 꾸준히 다 올릴 거니까 그 중에서 누군가는 대박이 나면 그냥 우리는 덩달아서 대박 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수업 때한번더 이론을 뭐한 시간을 좀 짧게 해서 한번 쫙또 훑어 줄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혹시나 안 보고 오셨거나 대충 보고 오셨다 하더라도 제가 한번 훑어드릴 시간에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일단 영상 강의는 이론 편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실제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수업 시간에 예 같은 교실에 딱 앉아서 예 실습 위주의 교육을 재미나게 예 듣고 또 재미나게 저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쭉 좋은 관계 이어 나가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강의 저는 원래 이렇게 강의 스타일이 어, 실습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ppt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딱딱딱딱딱딱딱하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쭉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불편하셨더라도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습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